가운 쌤의 3D펜 수업 계란올린 공든탑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협동해서 계란을 올리는 탑을 3D펜으로 만드는 활동인데요. 진짜 계란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쾌적한 학교를 위해 3D프린터로 출력한 계란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마다 만드는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펜으로 만든 공든 탑은 출력된 계란을 올려놓고 10초 이상 버텨야 합니다. 10초를 버텨야 돼. 10초. 알았지. 알았지. 아니 아직.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우와. 송래초 친구들의 작품들을 좀더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의 공든탑은 어떻게 생겼나요?